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만콩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마라탕을 주문했습니다. 오랜만 맞습니다. 요새 마라탕보다 좀 허거가 땡겼거든요. 그래서 허거.. 허거.. 오늘은 또 갑작스럽게 마라탕이 땡겨서 여기는 어디였더라? 여기는 상하이 마라탕이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봉다리에 들어오는 봉다리의 마라탕. 맵기는 제일 매운맛으로 했고 마라는 2단계로 했어요 마라향은 혹수수면이 엄청 많아요 조금씩 넣어 먹을게요 그리고 땅콩소스도 있길래 추가했습니다 앞접시 삼아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대충 제가 항상 먹는 어, 숙주, 뭐 고기, 버섯, 푸주 이런식으로 시켰거든요 땅콩소스 맛있어요 치킨 두부인데 방금 먹은거 치킨 두부가 원래 그 스펀지 식감 나는게 치킨 두부 아닌가 음 그냥 어묵볼 같은 느낌? 이잘 안풀어져요. 바로 넣었어야 됐나? 음~~ 음? 면. 면. 미니밥 저는 말아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따로 먹을게요 음 我太再 리뷰 이벤트로 받은 단점이 있어요 그릇이 너무 깊어서 조금 물이 많아 그래서 건더기를 좀 찾아 먹어야 돼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일 매운맛으로 시키긴 했는데 마라를 중간맛으로 시켜서 그런가? 그렇게 맵지 않았고요.